다음에 가족을 막불한번 붙여봐라. <웃음> 아나 붙여봐라. 아따, 오늘 이 박사 아, 잘잡으셨나 이박 사네 이따이가 어릴 때네 사랑 사람같은... 붙이던 김여사가 아이패 안되겠다 오늘 거기나 먹자. <목소리도> 안녕, 당정이들 <남동이들>.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 처음 그 영화 패러디 해 봤는데 어땠어? 아 우리 이런 거좀 재밌는 거좀 하자 우리 광고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진짜 한것 한번 해보고 싶어 진짜? 음, 그리고 네, 이런, 음, 이런, 이런 이런, 이런 슈 같은 거 이런, 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아, 갑자기? 어. 아 그래 알겠어 아빠 어땠어? 용기가 쉽지 않다는 거. 걸 어. 음, 많이 연습을 하고 돼야 돼. 는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춤 연습을 해봐 어. 아까 이런 거한거 이거 뭐였지 이거? 이거? 올겨울도 놀아볼까? 초특강 뭐,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게요. 안녕! <목소리> <목소리> 다민의 가족.